안녕하십니까 건설업전문농사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산재발생보고제도에 관한 Q&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산재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산재발생보고대상제외인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모두 보고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현재 일을 하고 있든 안하고 있든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 대상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재 발생 후 휴업하지 않고 근무 중 치료를 받다가 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3일간 휴업한 경우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상기와 같은 이유로 1개월 넘겨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한 경우 법 위반인가요? 대한 답변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규정된 것과 같이 휴업일수는 재해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의사의 진단소견 등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산재발생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시기를 조정한 것이라면 산재미보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산업자의 조사표 제출의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경우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일 이상의 휴업은 사업주가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3일 이상의 휴업을 판단하기보다는 산업자의 조사표를 먼저 제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산업자의 조사표를 공문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자의 조사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문과 같이 산업자의 조사표를 제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사고 등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도 산업자의 조사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불승인이 처리된 경우 동일한 사고 등이 산재통계에 포함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동일한 사고 등에 대한 요양신청이 불승인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산재통계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산업자의 조사표 제출 후 조사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제출이 가능한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업자의 조사표는 수정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내용이 잘못 제출되었더라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재발생보고제도에 대한 Q&A를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